그거 습니다 자, 오늘 엄청난 덱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그 대난투에서 한 50위 근처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보이는 얼티비 덱이 있다 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덱에다가 체인소 거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건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게 뭐냐? 공관 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녀가 이제 한물난좀한물이좀 지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쓰이 가능성이 있는가? 결속으로 서 자와 생방이다 보니까 37만 원쯤 막 이런 어이 덱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소개해드린 덱이 이 덱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해볼게요 아, 호도도도독하고 자 공관 10퍼 올라간 직원 꽝이 아, 정도 이 정도 자 놀리지 마세요 요즘 생생리라서아 아, 생회라서 그래요 생회 생회인데 요 정도 했다 이 덱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뭐, 합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막, 막 던져야 돼. 보막 호 계속 치면서 계속 때리면 결국 엘리가 미치 부는 거거든. 이덱 핵심이. 엘리가 미치면서 얼티밍 형님더 세지고 엘리는 엘리대로 되돌아보고 그래서 엘리는 안쪽이거 전체기 던지는데 막다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패를 꼬박꼬박 쓰면서 엘리 스택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는 그게 핵심입니다. 이 덱은. 자, 이거 끝납니다. 썼나? 아, 쾅! 이 그, 크 아직은 약하지. 근데 엘리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엘리의 전철이 체 겁나 쎄집니다. 자, 우리 이수자님 후원해주셨네요. 이수자님이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구스님 친추해 주세요. <웃음> 아까 친추 들어온 것 중에 제가 되게 성실하신 분으을 골라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우정 코인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접속 안 하신 분은 바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상처 받지 마세요. 바로 대체됩니다. 미치겠다니까. 자 마신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도도도도 이제 보막 한번 침묵으면서 톡톡톡톡 6만7야 6만 톱딜 보다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너무 약한데? 버버버버보보보보보보 <웃음> 우리 톱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거야 와 이렇게 첫 턴에 연멜킬 따면서도 보막도 챙겨간다? 거기에 투급이 39만이 넘는다? <웃음> 요런 <웃음> 식으로 톱 그녀가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번에 누구 죽나요? 근타르 들어있네? 수시해볼게요. <웃음> 아, 드르르 <두두두두> 사고. 구구꽝 <웃음> <웃음> 공간 10%가 올라갔어요. 공간 10%가 올라간 <웃음> 얼티비장님의 직원입니다. 아무리 근타르가 들어있어도! 꽝! 41만 발전하 야, 옆에 쟤왜 죽는데? 젤드리스야. 니왜 죽은 거야, 방금? 우와, 어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엘리 무시 못합니다. 형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 엘리, 엘리 까만 보여줍시다. 우리 엘리, 이제, 필 미칩니다. 자, 10만. 더크다더크다 19만. 더 크다 전세계인데. 60만 나왔을 거라는 거. 일성은 아까 30만 정도 나왔을 거고. 이거 어때? 어? 안 괜찮지? 어? 다크다. 아야 저, 미, 아, 맹회! 맹, 아, 진짜. 아, 여러분, 잠깐만, 미안하다. 아,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야, 끝날 때 미리 막 도배해놔라, 도배. 알겠지? 그, 그거는 도배해도 괜찮, 그때만큼 도배는놔라 인정할게. 어? 엘리제인입니다 자, 엘리제인님은 지금 보고 계시니까 알고 저격하신 거 맞고. 잠깐만요 요거 아주 어,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엘리제님은 저하고 거의 투급이 아까 비슷한 분이니까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찔러 볼게요 이게 맹회하고 왔어야 되는데 맹회 잡는다 꽉! 야생회데 잡았다 생회데생회데 생련대. 개투 1150만의 연매이 잡아진다 생회가 오히려 더 찐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투급이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 얼티밋 형님한테 토까지 넣어놓으니까 더 세졌어 라반에서 공간 10퍼 올라갔는데 토부로 공간이또 10퍼가 또 올라간 거야 보통 이럴 때 만약에 보호막 없었고 맹회였, 맹회였고 이러면 방금 따였어야 돼요 근데 보호막이 있고 맹회라서 안 죽는 거야 이게 자 일단 버프 한번 봤고요 아직은 그렇게 세진 않겠지만 꽤나 매서운 정도 꽤나 매서운 정도 톡톡톡톡 손가락에 톱을 달아놓은 <웃음> 얼티밋 야 이거 야이 댓글 좋았다 이 댓글 좋았다 그렇네 <웃음> 손가락에 톱이 달려있어 <웃음> 이 전기톱으로 워라라라라라그 <웃음> 느낌이네 댓글 센스 좋았다 어. 아이고 러스님 잠깐만요 아이까시면안 되지 덱 좋죠 여기 어, 진짜 개찐댁인 같은데 맹혜 아, 맹혜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지금 아 도배하신 분 잘했어요 방 까먹고 또 누르는 거 맞죠? 요즘 나 별의 별거에다 알람 맞춰놓잖아. 알람 안 올리면 진짜 다 까먹어. 무조건 알람 맞잖아요 알람이 울릴 때 이게 왜 울리는 걸까? 일단 예측을 해보고. 야, 자, 38만 7천 나쁘지 않은데? 맹회했는데 38만 7천이면 이덱 자체가 투급이 되게 잘 나온다는 거야. 어? 톱이다. 잠깐만요. 자, 우린 손가락에 톱을 달았어요. 우리도 톱 있어요, 지금. 톱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덱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 인간이잖아. 우리 겁나 세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구를 먼저 킬까요, 그지? 오, 도, 도, 도, 도. 자, 우리 손가락에 톱 달려있어요? 톡톡톡톡 톡톡톡 톡! 툭, 야, 손가락 진짜 톱이 달렸나 본데. 40만 나왔군데, 40만. 라반한테 공간 싶어? 우리 톱한테 공간 싶어?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와, 천사대. 그렇죠. 요 정도를 만나야 이제 긴장감이 있는 건데, 첫 턴에 한번 마일 따볼게요. 우리 손가락에 톱 달려있으니까. 딸수 있지 않을까? 야 신난다! 직원 두 장이다! <웃음> 자 톱질 손가락에 신난 구스! 어와 이거 직원 두장 아니었으면 못 잡았겠는데? 된다. 그죠?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요정도까지요 정도? 이게 찐이었으면 마일 치면 안될것 같아요 만약에 직원이 한 장이었다면 확실히 얘부터 마가리우드부터 따면서 천천히 시작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어. 자, 오! 천사 대 20, 20, 아, 29만? 아, 왜그런노 이거 왜, 왜, 왜, 왜 천사가 29만 밖에 안 나오노? 템 빠진 AI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 손가락도 없어, 손도. <웃음> 괜찮네. 야, 장면 선수 좋았다. 이게 손톱댁이야 손가락에 톱이 달린 데입이다 손톱댁이다 야, 야. <웃음> 자, 드디어 AI를 만난 것 같고요 우와 우와 엄지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바로 못 잡을 것 같아요 마일을 그래서 이거부터 잡는 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도도도도독 한번 치면서 보호막 자그닥 받고 투투투투 잡고요 상대 중요한 전력 하나를 꺾으면서 서브에 있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올천사 대게 그게 깨지는 거지 아 근살이랑 비교해봐 달라고 그거 좋네 동일 대상한테 가서 그거 찔러보기 해가지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마일 한번 노려볼게요 엘리버프도좀 쌓이고 해가지고 한번 노려볼만 어 아닌가? 진짜 단단하다 천사함 역시 이거 좀 쎕니다 꽉꽉꽉 43만 자좀셀수 있어요 빠바바바밤 와우 와 이거는 좀 놀랍다 와 뭐라, 이거 봐봐 요거 쓰고 삼성 쓰고 이거 쓰고 이 너무 쎄서 제가 받아내지 못하거든 어떻게 해야 더 딜을 맛있게 보나 이런데 못 받아내겠지 그걸 토토토토 야 맞. 저세가 세기 때문안돼 이마 자 네, 이거 봐야지 532,000인데? 환까지 하면 얼마야, 이거? 미치겠다니까? 자, 우리 이게 생방에서 진짜 열띤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론만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근사리를 얼티밋 형님 인연으로 넣었다. 상대 얼티밋을 타격하면요. 요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록시를 얼티밋 형님한테 인연으로 넣고 상대 얼티밋을 타격했을 때요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누가 더 세요? 사리에를 넣었을 때가 더 셉니다. 여기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 실망했다 록시한테 실망했다 이랬는데 그 다음 실험이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 얼티민 형님을 타격하지 말고 연매를 타격해 봤습니다 연매를 되게 치저치방도 높고 해서 연매이나 마엘같이 단단한 애들을 때릴 때를 또 실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요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리엘 넣었을 때 근데 록시를 넣고 연매를 때려보니까 이정도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 실험이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은 우리가 지금 생방에서 좀 충분히 봤거든요 치명이 터지고 안 터지고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치명이 안 터지는 상대일수록 록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치명이 안 터진 딜이거든요 이게 연매이 치명이 잘안 터지니까 18만 2천 나왔어요 치명이 안 터졌는데 근데 사리엘 넣었을 때는 치명이 안 터지니까 16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리엘은 치명이 안 터지면 아무 역할을 못하지만 록시는 치명이 안 터져도 공격력 관통력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이 높은 이유는 치확시퍼가또 추가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치명이 확실히 근사리 때보다는 더잘 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딴단한 상대를 때릴수록 록시, 말랑한 상대를 때릴수록 근사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일도 보고 싶다 하셔서 마일을 얼티밋 형님한테 인연으로 넣고 연매를 타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나왔고 평균 값을 알려드릴게요. 평균. 근사리를 인연으로 썼을 때 평균 187,800 록시를 인연으로 썼을 때 213,200 마에를 인연으로 썼을 때 194,400입니다 귀한 자료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